들어오세요 오. 대박사. 대박사. 안녕하십니까 대박사. 이달의 선녀 김니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찾아볼게 되었을는 바로 <웃음> 내일이긴 하지만 저희 생일을 맞이해서 브이라이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오늘 얼마전에 이달의 소녀 심화 학습반으로 네 그렇게 진행을 어,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었는데 더 많은 팬들, 팬분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브이 라이브 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소감을 마구마구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 지금 올림픽이 시작했다고 하네요 <웃음> 올림픽 <웃음> 네, 감사합! 축하한대요.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 오늘 아 오늘이 아니구나. 내일 생일입니다. 생일 많이 축하해. 졸업 축하해요. 맞아요. 정은아 유유. 맞아요. 뒤에 츄츄요? 비밀이에요. <웃음> 네. 음. 심화학습반에서 언니를 반가고 맞아요, 저 오늘 교복 입었습니다. 교복, 졸업했으니까요. 그리고, 어, 네. 사실, 어, 얼마 전에 저희 이달의 소녀 멤버 막내 여진이가 혼자서 브이라이브를 진행했는데, 어, 혼자 하는 것도 여진이가 처음이다 보니까 언니들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오늘 브이라이브를 혼자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멤버들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하지만, 그래 혼자서 나름 잘하고 있지 않나요? 네. 칭찬의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교보이 너무 예뻐요. 맞아요. 아 진짜 예쁘다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스무 살이라서 예뻐요. 그리고 아 세상에. <웃음> 그리고 내일 생일이니까 예쁘고요. 오늘 졸업했으니까 예쁩니다. 어, 리버니 제일 좋아하는 색이 뭐예요? 했는데, 전 요즘에, 항상 바뀌어요. 근데 전 요즘에, 어, 보라색과 주황색이 예쁜 것 같아요. 리버 앞에 누구 있어요? 누가 있죠? 소리 한번 질러주실래요? 다들 싸이! 하고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졸업을 아 생일 <웃음> 생일 축하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 지난 V 일 i 때 생일 선물로 뭘 갖고 싶냐고 하셨는데 어, 그때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갖고 싶다고 많이 많이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늘도 그렇고 뭐, 내일이 생일인데 벌써 생일이 다 지난 것만큼 그렇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네, 오늘 벌써 생일이 다 지난 거, 지나도 여한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은 생일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뭔가 좀 특별하게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는 내일 뭘 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해요. 생일날에. 다른 멤버들을 불러오면 안되냐고 막 그러는데 저는 저로 부족하신가요? <웃음> 네어 저는 어 뭐지 생일 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어, 멤버들과 친.. 아.. 맵푸? 세상에 <웃음> <웃음> 친구들과 가족들이랑 함께 보냈었는데 어, 올해는 어 뭔가 특별하게 좀 다르게 보내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어 재작년에도 그렇고 저희 멤버 추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어3년 전에도 있었나 그랬죠? 그렇죠? 네 그랬네요. 네 맞아요. 그랬어요. 저희는 계속 함께 있었죠? 네네 그랬어요. 네. <웃음> 네, 저희는 계속 함께 있었어요. 생일 그런데 올해는 뭔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친구로 계속 보냈다면 올해는 이달의 소녀 같은 멤버로 생일을 함께하게 돼서 뭔가 좀더 특별하고, 네. 뭔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뭐죠? 뭐죠? 뭐죠? 이분 이게 뭐죠? 저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노래 안 부르나요? <웃음> 지금 굉장히 무한한데. 행이축하다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비이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아, 아, 축하합니다. 진짜 깜짝할까봐. 네. 와 아, 진짜 깜짝 세상에 어떻게 이런 서프라이즈? 세상에 아무도 몰랐죠? 와 진짜 몰랐어. 히히, 절대 비밀. 비밀 절대 비밀이었잖아요. 비밀이에요. 어, 네, 진짜 깜짝아 정말 고마워. 요 알겠어요. 네 리비가 절대 모를 거예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아우 네 저는 이제 어저네 앉아볼까요? 네 앉아봐요. 2단의 녀 10번째 멤버 치입니다! 네, 와우! 네, 사실, 사실 여러분이 미리 하는 생일을 이렇게 맞이해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답하는 선물은 바로 10번째 멤버 치입니다! 치입니다. 네 일단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1 1 번째 멤버 고원이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처음으로 만나뵙게 됐었는데 그쵸. 그때는 이제 제가 또 언제 브이 라이브를 해볼 수 있을까 그것도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을 이렇게 찾아뵐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고 새롭고 신기해요. 그렇죠 그렇죠. <웃음> 네 라이브를 할때 네. 이제 선배로서 선배가 V 라이브를 해줘요. 아, 깍두까, 깍두심하세요, 빨리 깍듯이 하세요, 빨리. 안녕하세요. 네, 네, 네. 하나 알려드리자면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선배로서. 네. 어 아, 그러면 이제 이제 이렇게 팬분들과 댓글로 많이 소통을 하면서 이제 네. 지수 씨가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아니, 잘 모르겠어. 아, 정말 굉장히 많으니까 그못 다한 얘기를 여기서 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어. 풀어나가면 됩니다. 맞아요, 너무 좋아요. 일단 V 라이브가 처음이라좀 긴장도 되고 떨리고 한데 이렇게. 브이라이트 선배님 립과 함께 있어서 든든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슈씨 네.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좋아요 왜한 명은 넥타이고 어. 왜한 어. 한 명은 리본이냐 오, 이게, 이게 바로 보렸어요 그런, 그런가요? 네. 이게 뭐죠? 네. 저희 학교는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웃음> 할리님 화이팅! 화이팅! <웃음> 정말 사랑해 우리 <웃음> 어쩜스세븐요 선배 다들 이걸 물어보시네요 그러게요 오. 우만나 소감 태어난 시간이요? 겠어니 시간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o o k 엄마, <웃음> <웃음> 이 네, 네. 엄마, 요 엄마, 댓글로 부탁해요. 엄마 보고 네. 계신가요? 네 그리고 뭐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 맞아. 오늘, 오 오늘, 오늘, 오 오늘, 오늘, 오 축하해요! 축하! 아, 네 아, 축하해요. 이건 아니고 저희들의 케미를 보여줄 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축하. 슈카 축하, 축하. 네 맞아요 <웃음> 오늘 근데 네. 어제 진짜 졸업했는데 네. 어...너무 아쉽고 이제 이거 교복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약간 그래가지고 일부러 더 교복 입고 왔어요 지금 맞아요 영상이 다르려고 네. 가야 할 곳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좀더 슬프고 그러네요. 출신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학교를 다녔었고 뭐 꾸준히 친구들과 매점도 재밌어 재밌게 갔었고 <웃음> 매점 <매점이요>? 이상 뭐 <운동장? 웃음> 사실 매점 가서 구경만 했어요. <웃음> 매점이요? <웃음> 네. 아 거의 집이었죠. 거 교실인 줄. 네 맞아요. <웃음> 쉬는 <웃음> 네. 시간에 쉼터였습니다. <웃음> 네한 때. 이제 그곳이 없 이제 갈수 없게 되었다니까 그렇죠. 좀 속상하고 매점 이모님도 굉장히 드릴 것같아요 맞아요 저희를 굉장히 사랑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그쵸? 맞아요 저 그리고 오늘 졸업식이었는데 네. 어 진짜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어요 그쵸? 멀리 멀 여행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음. 어 면허를 빨리 따서 멤버들과 빨리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너는 뭐 하고 싶었어? 너. 나. <웃음> <웃음> 말을 <말은 웃음> 진짜 무슨 친구네 전화를 해도 되겠죠? 야, 나는 어. 있잖아. 어. 어. 네, 제가 이제 <웃음> 어, <웃음> 어 어렸을 때뭐 컴퓨터로 게임을 하다가 소액 결제가 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한테 어. 허락을.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구하고 아이고. 음 그렇게 속일 결제를 했었는데 이제 저는 성인입니다 스무살 네 스무살 성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네. 제 마음대로 이제 아빠가 용돈을 주셔야 이제 <웃음> 제 마음대로 <웃음> 할수 있어요 아, 축하한다 근데 생일이 지나면 할수 있어요 아 저는 이제 할수 있죠 할수 있나요? 음. 이제 할수 있어 야 내가 선대라야 내가 언니다 언니랑 불러라 너 생일이 지날 때까지 카드 좀 빌려 주세요. 돈을 <웃음> 보내 드릴 테니까. 사회 아, 결제 네. <웃음> <소식일 때> 진짜 좋고. <웃음> 좀... 응. 응. 네, 졸업하고 여러분은 응. 맞아요. 여러분은 어, 성인이 되고서 어떤 걸 하셨나요? 저희에게 이제 곧 아, 각 성인이 된 저희에게 팁을 알려 주세요. 뭘 하면은 가장 스무 살을 알차게 보낼지 진짜 궁금해요.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넥타이 바꾼 거 보고 싶대요. 넥타이요? 바꿔봐요. 바꿔봐. 바꿔볼까저 너무, 너무. 하, 제가 또 이걸 바꾸면. 아우, 내 리본. 바꾸다 <웃음> <웃음> 다시 바꿀래? 그래. 좋아. 이렇게, 아, 친구랑 헤어헤어해. 오,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너왜 이렇게 목이 털리냐? <웃음> 야 이거 맥아이크야! 이거 왜 목이 리냐맥이야아그 아, 친구랑 해외 여행 괜찮죠? <웃음> 저희도 가려고 했었는 맞아 요 저희도 시간 내서 예전에 가려고 했었는데 서로 알바해서 가자고 하다가 결국 맞아. 못 갔죠. 못 갔죠. 어, 어떤가요? 음? 좀 진짜이지 않나요? 좀 큐티한가요? <웃음> 아 저의 <웃음> 상세상 아, 아, 아. 세상. 배낭여행, 다들 성인 됐으니까 여행을 가라고 하시네요 저희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음. 바로 첫인상 어땠냐고? 어, 아. 이거 저희가 어디서 만났죠 저희가 바로 청주, 청주에서 만났습니다 청주여러분, 환차연장훈차연고인대 아, 박물관 집지심채워줘 상겹살거리 가지고좀 저랑 좀 반대되겠다 했는데 원래 반대되면 잘 맞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너 다리 좋아해 나게 좋아해 난 다리 그래 나도 다리인데 <웃음> 원래 이런 것도 맞아야 돼요 멀어야 <웃음> <좀 어려워야> 멀어야 <웃음> 돼요 무슨 먹이야 찍먹이야 난 찍먹이지 <웃음> 저 구멍입니다. <분명히가 웃음> 우리부터 일단 넘겼어. 아, 수류는 넘기는 데 이제 아 젠세다. 제일 <웃음> 무섭다. 생각했는데 이제 한 15초 지나니까 같은 아이더라고요. 음 똑같아요, <웃음> 여러분. 좋죠, 그렇죠, 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너랑 똑같아. <웃음> 자, 땡큐 야. 저 사실 이거 좀 매는 데 오래 걸리는데 혹시 아, 기다려주실 거야 그쵸? 아 우리 이제 스무살이니까 스무살 20살 버전으로 음. 하트어택과 이클릭스를 불러보도록 하자 좋아 <웃음> 네, 그러면 은 가위바위보에서 진사랑 먼저 하자 그래, 그 전에 난 괜찮니? 참 괜찮니? 그렇죠 됐다 <웃음> 네안 일이 입... 없어서 삼... 음, 기다려 됐어 잠깐만 아 됐어 나 결정했어 <웃음> 안 남진과의 <웃음> 복아 <앨범? 웃음> <웃음> 네, 네 제가 먼저 하고되네요이글립스보다가네네글립스스살 버전으로 한번아 <웃음> 가위바위보는 제가 선달 <웃음> 그렇네요 네잘 <웃음> 부럽네요 네. 어쨌든 이클립스 스무살 버전으로 제 스무살이 되었습니다 스무살이 네. 제한달 되었죠? 한달 되었습니다 앞에서 웃으시는데 뒤를 도시는 웃으시는 거 뒤를 도시는 거 알죠? 아네스작됐어 <웃음> 너가살 버전. You are t a k 아 네, 대, 대, 대. 네 알겠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웃음> 네. <웃음> oh. 오늘도 참 예쁘다. 음, oh. 너무 네. 감사해요. Подожди. Mm -hmm. 치러 될까? 아, 정말. 진짜. 교복 맞아요. 언젠간 또 입겠죠. 맞아요. 그쵸? 저희 한번 교복 입고 뭐, 뭐 어디 뭐 놀러 갈까요? 아. 아. 아유.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아. 노래를 바꿔서 불러 달라고. 아, 그러면 슈가 이클립스를 부르고요. 제가 허트 어택을 버르나 버르 부르면 됩니다. 어떠세요? 아니면 돼요. 승살 버전 아니면요? 네. 아그러면 어, 이클립스를 원래 버전으로 추버졌군요 <웃음> 아, 네. 네. 그럼 출시부터 네. 먼저 해볼까요? 이클립스. 네. 안무도 같이 해주세요. 하, 네, 시작됐어요. 이클립 <웃음> 죄송해요. 귀엽네요. <웃음> 열심히. 열심히. 네, 스 보내요. 스무 살이잖아요. 이클립스 해야죠. 스무 그러니까 살이니까 해야죠. 언젠간 이런 거 해야서 어렇죠 맞아요. 저도 추랑 공감인데 저만 자꾸 이렇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저도 언젠가 해볼 거예요. 좋아요. 리본 귀엽대. 리본? 네.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리본 하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네? 네. 네? 네네. <웃음> 네. 네, 네. 네. 네. 네. <웃음> 알겠습니다. 아. 음. 음. 좋아요. 사랑해 포즈 한번하만나 한한 뭐, 할래 음... 하트? 그래. 그래. 그래. 트 작은 래트래 그래. 그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래 느낌 아시죠? 이고네 <웃음> <웃음> 우리를 어쩔 아, 수, 수 없이 네. 네. 너무, 심한... 너무 죄송합니다. 네. 다음번에 그래 좋은 방송으로 다시 또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쵸 네. 네. 계속 그리고... 계속 끊겨가지고 맞아요.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방송은 이제 더 절대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시. 준비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사랑 t a 니까 그걸로 봐주세요 <웃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 봐주세요 h a 합니다자 아,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네, 네. 그러면 이상 리비 생일과 추아 네. 리비 졸업 완전 네. 축하하면서 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 이제 엔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 여기 h a t 저희는 2만 6천여 전의 결론을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 20살이 갓된 이달의 소녀 김님 이달의 소녀 김 이달의 소녀 슈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슈